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구롱포 바닷가에 있는 펜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물 보시기 전에 우선 구롱포 해수욕장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구롱포 해수욕장입니다. 왼쪽에 모래사장과 바다가 보이는 구롱포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구롱포해수욕장 옆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바다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길 건너편에서 촬영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민박집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현재 펜션 다섯 동이 있어 펜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분이나 아니면 펜션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펜션을 신축하실 분이 아주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는 산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고 대로변에도 접해져 있는 펜션 부지 매매입니다 바다와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펜션 매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렁포 바다를 구경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멋진 곳입니다 바다와 바위가 참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대로변에서 펜션을 촬영했습니다. 대로변에서 아주 잘 보이는 곳입니다. 뒤쪽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옆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이 펜션은 도로가 3면이 접해져 있습니다. 펜션에서 바다를 향해 촬영했습니다 바다와 거리는 도보로 약 1분 정도 거리에 구롱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펜션과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펜션 뒤쪽입니다 도로가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펜션입니다 펜션이 이렇게 4동과 별도로 한동이 있습니다. 총 펜션은 다섯동이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펜션 내부입니다. 주방입니다. 여기가 냉장고가 있습니다. 순환 온수기입니다. TV입니다. TV와 컴퓨터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전기콕탑이 있습니다. 에어컨입니다. 전자렌지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두 대입니다. 전기 판넬이 깔려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오주택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구롱포, 구롱포리 24번지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843 제곱미터 252 평이며 구규지가 약500 제곱미터 150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120 제곱미터 37 평입니다. 총 동수는 5동이며 층수는 1층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서향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2년 1월 12일입니다. 주 구조는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방 6개, 화장실 5개입니다. 주차는 건축물 대장상 9대가 있으나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은 2023년 5월 31일 이후 가능합니다. 보일러는 기름보일러이며 취사용은 LPG입니다. 도로는 20m, 12m, 8m, 3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13억원입니다.